저는 조코 회장 신경빈 저는 미디어부장 박동음입니다 네, 저희 조이너스 코리아에서는 이번에 환경 보호를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로 플로깅 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에 내네 국민분들이 많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저희 조코와 그린블루가 함께 준비한 인플루언서 인터뷰 함께 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하고요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여기에 일을 하시는 걸 초청받아서 그때 이제 처음 오고 그 이후로는 대학교 진학 때문에 왔고 네 계속 그 이후로 살고 있어요 경험은 없고요 제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집에서 잘안 나오는데 한강이 집에서, 집에서 가깝기도 한 부분도 있었고 뭐 쓰레기 줍는 거를 사실 좋아해서 어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는 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시내에는 쓰레기통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쓰레기를 뭐 어디 줍거나 다른 사람이 버린 거를 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조깅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웃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사실 있는데 습관 습관이라고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포장지나 박스로 오는 그런 살릴 수 있는 박스들은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재활용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뭐 텀블러 네, 텀블러 좀 음.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오히려 시내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들이 많아서 사실 시내는 뭐 그렇게 더럽거나 하진 않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살던 도시에 강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한강이 깨끗해 보여서 <웃음> 미화원분들이 굉장히 잘 네,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들 좀 그래도 쓰레기를 치우고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플로깅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플로깅의 장점이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그냥 쓰레기 죽는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그 캠페인에서는 만보기로 이제 걸음수를 재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 무게를 재서 뭐 챌린지를 그런 식으로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아니면 뭐 내가 버린 쓰레기의 무게를 인증해서 어디 올리면은. 보너스가 쌓인다든지 뭐 그런 거 네. <웃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한국에서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오 일단 제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 것도 있고요. 네 처음부터 그 과를 들어간 것도 러시아에 비해서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일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전공을 선택을 해서 어쩌다 보니 운 좋게 네, 리포터를 하게 되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인플루언서라고 하기에는 제가 SNS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이런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제한이 들어오는 거?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에서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네, 이렇게라도 연락을 <웃음> 받아서 이제 나가면은 그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펼치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 통권역사로 이제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분들이 통번역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시면 저도 그만큼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제 꿈이기도 하고 또 한국과 러시아 이제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금 더 교류가 많아지는 것 그런 것도 이제 꿈이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줄수 있는 영향은 그냥 이런 걸 보고 나서 본인이 가져왔던 쓰레기는 그냥 주워서 가지고 가시는 거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뭐 사회적으로도 사실 일회용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사용하는 거를 지양하는 쪽으로 네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네, 아무튼 일회용품을 좀 사용하는 걸 줄이고 한강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람을 거기에서 한국인으로서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플로기 행사에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네 있으면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되면은 뭐 바다나 그런 데 가서도 사실 쓰레기 줍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불러주시면 네 일정 <웃음> 맞춰서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한국에서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카리사라고 합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저한국에온지 4년 됐어요 2018년에 왔어요 3월 정도 그, 저 사실 케이팝에 관심이 있고 한국 한국 문화도 관심이 많고 대학생 졸업하고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다 결정했어요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고 대학원 진정했어요 그래서 속, 지금 석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캠페인은 처음이라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생각인 나왔어 그래서 이 행사가 이거 알게 되면 아 오케이 참여할게요도전할게요 왜냐면 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 이거 무슨 행사인지 알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저 사실 보통이라서 근데 저 사실 환경에 대해 걱정이 고민 어, 그런거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 봉지 그런 거덜 쓰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그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쓰레기 통에서 쓰레기 잘 버려야 하는 그런 그냥 간단한 습관이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아, 인도네시아에서 사실 사람들이 그 강에서 그 쓰레기 잘안 버렸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가끔씩 세기 그런 것도 마, 만나, 보,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아직 많이 있어요 한국보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붕리쓴거 쓴거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다한 곳에서 버렸어요 아 지금은 제 생각은 종국과 잘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노력도 많이 했고 잘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한번 놀러 오세요 <웃음> 인도네시아 <웃음> 너 사실 부로안보여어 그냥 보통이에요 뭐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에서 많이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거리는 깨끗한 편인 네, 제 외국인이라서 한국 길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어떤 장소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술집이나 클럽 근처 지역에 너무 깨끗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클로깅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는 그 새로운 친구 볼수 있고 그, 그리고 다 같이 깨끗한 환경 다시 같이 만들수 있어요 난 좋은 점보좀 찾아보고 아제 생각은 이대로는 좋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 상품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바다 수있으면 아, 좋을까. 생각했어요. 셀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고등학교부터 정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그때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 노력 많이 했고 힙합 춤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그런저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고 춤을 시작. 있었어요 저 사실 자기 문화 공유 학기 중 그래서 그 유튜브 통해서. 자기 문화가 더 공유할 수있게고 생각했고 다양한 문화도 관심이 있고 한국에 온 후에 친구들 생겼어요 다양한 문화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더 배울 수 있게 너무 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 깨끗한 환경 같이 만들고 쓰레기 잘 버리고 가보자고 <웃음> 앞으로도 참여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 네, 저, 안 바쁘면, 잠, 잠에 가겠습니다. 다음에도.